지금까지 지원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원방송은 강원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강원도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강원도 대표방송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 되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강원도 대표방송 지원방송. 강원의 미래는 언제나 지원방송이 함께하겠습니다. 지원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